어떡해? 어갑작껏 <웃음> 찍는 것 같다. 나 이렇게 지금까지 썼던 거총 여덟 권이나 가져왔어. 다녔던 공간에 대한 음. 기록이랑 드라마에 보면서 인상 깊었던 음. 기록이랑 뭔가 하고 싶은 일 그리고 기획을 어떤 음. 기획을 하고 싶냐? 음. 음. 음. 음. 너무 이상하게 쓰네 아너무 이상하게 아무 요새 눈에 한참 빠졌잖아. 우리 이웅도 그렇고. 그리고 너무 귀여워서 살려다가 광탈했잖아나 <웃음> 하나밖에 안 봤는데 그런 사람 많아? 음. 필트도 봤고 음. 그... 클레이로 음. 아이클레이로 한 거. 음. 것도 보고 되게 다양하네데흥미네 이제 공부의 양역이 많이 늘어났다. 이제 없는 것이월 이 팩에는 좀 레터링이나 알파벳 같은 거를 좀 모아놨거든? 음. 오 나랑 한파아이랑 맛있을 거같다아 진짜? 아그 은박 그거 뭐였어? 이거? 금? 오! 은박 이거 이것도 영국에서 사온 거 음! 아 맞다 근데 이게 은 은박은 엄청 크고 이거는 헐, 완전 이렇게 두 가지야. 스타일. 진짜 예쁘지. 음. 둘다 영국에서 사온 건데 어디 문방구지는 기억이 안 나. 근데 그냥 그런데 보이면 다 들어가서 구경했는데 이게 진짜 휘뚜루마뚜 잘쓸것 같은 거야. 음, 저게 다 샀지. 근데 생각보다 엄청 예쁜 건 많지 않다. 음, 외국 스타일이 좀 강하달까? 음, 좀. 음, 괜찮지? 음. 음. 이 홀로그램이 음. 싸지구 어? 기억이 안 나. 근데 뭐한5천원 했나? 응, 음. 그래도 별로 안 나. 이거 너무너무 비싸지. 될까? 아, 아 원래 마트 파우치가 따로 있는데 너무 짐이 많아서 제일 잘 쓰는 것만 이렇게 음. 스티커 파우치에 같이 넣어서 왔어요. 옛날에 이거 한번 보여주려 고 그랬거든. 근데 진짜 엄두가 안 나는 거야. 너무 많아서. 오. 이렇게 <웃음> 음, 붙여주니까 예쁜데? 완성. 내가 제일 잘 쓰는 마트들이야. 조금 타입 큰타이퍼를 좋아하는. 오 그런 거 같다. 이게 은근 제일 잘 어디든 어울리더라고. 음. 이거 제일 좋아해. 음. 얘는 조금 아, 원래는 많이 썼는데 좀 아기자기 하잖아. 음. 캐릭터다 보니까. 그래서 얘를 더좀 시크시크한 이미지 좋아한다고 해야 하나? 음. 어, 얘를 많이 써. 얘는 너무 진해. 음. 너무 볼드해서 너무 튀어서 음. 차라리 흰색 배경에 검정색 글씨가 음. 조금 더 모던하고.